이제 4강두 번째 경기입니다. NIS와 데상트가 만났고요. 이제 이 경기도 이제 승자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어, 데상트 같은 경우에 이제 김준환 선수 어, 지난 시즌 그 신인 드래프트에 나왔다가 아쉽게 지명이 안 됐는데. 어 그만큼 지금 그 어떤 그 드래프트에 대한 아쉬움 어이3대3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몸 상태가 좋고요. 네양 팀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NIS입니다. 정성조, 구봉규, 박유청 백민규가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데상트 한재규, 박진수, 장동영, 김준환이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고요. 아, 이 방동원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선수가 활약을 할지 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감독님 좀 선수들의 면면을 좀 보고 계시는데 어떤 선수가 좀 활약할 것 같으신가요 그냥 아, 느낌적으로요 사실 느낌적으로 다들 피지컬도 좋으시고 <웃음> 포스가 있으셔서 누가 <누구 웃음> 네. 한 분을 딱히 딱고르라기 고르라고 하시면 정말 힘든 질문이 될것 같네요 네아그래 네, 아, 그래도... 다들, 다들 이제 좋은 이제 팀워크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스포츠를 좀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경기를 좀 편하게 즐기신 것 같아요 <웃음> 아, 저도 근데 저는 굉장히 과하게 몰입을 하는 편이에서 네. 약간 어딜 가서도 그 관객이 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약간 해설에 제가 민폐를 끼치진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아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리액션 충분히 보여주시고 오른쪽 이제 김영영 <웃음> 기자 분도 네. 굉장히 또 몰입해서 경기를 보거든요 어.. 어 지금 이제 자막에는 아까 이벨상트의 한재규 선수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류종현 선수가 네 등번 호 58번에 류종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시는 분들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김영은 기자가 기자이다 보니까 이런 팩트체크 굉장히 아, 중요하거든요 아 중요하죠 네. 또 이제 선수분들도 자기 이름을 제대로 알고 맞아요 예, 중계해 주는 걸 정말 좋아하실 텐데 네. 또이 경기도 우리 감독님 그리고 이승준 캐스터 님과 함께 또 재밌게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 오 1경기가 정말 저희가 봤던 그 어떤 예선 보다도 확실히 결선이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어떤 그 어, 투쟁심이 네. 음, 이 경기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 경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거든요 네. 네. 약간 그 이번 대쌍트 팀의 티셔츠는 굉장히 친절하네요. 이름이 아. 다 적혀있고. <웃음> 네. 대쌍트는 네. 네. 네 친절해요. <웃음> 맞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아.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빼적고골밑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득점 김준아아 지금 대쌍트의 그 조직적인 플레이 패턴이 굉장히 좋네요. 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골 아. 놓쳤습니다. 91번의 박진수 대상팀 박진수 선수도 이제 프로 인천 전자랜드에서 선수로 뛰었던 어,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얼굴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자, NIS 2점. 먼 거리 아, 들어가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준환 리바운드. 정말 매번 안 들어갈 때마다 아, 너무 김준환 아쉽네요. 김준환 2점 <웃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따냈어요. 오, 선수 오! 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야, 저런 부분이 이제 볼에 대한 직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넘어진 상대편 선수에게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네. 스포츠맨십이죠. 아, 어, 그렇죠. 어느 스포츠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아 자, 코트를 넓게 쓰는 대상크. 베이스하이 공략 아 다시 한번 득점. 득점. 김준환. 아, 김준환 가벼운 몸돌림 보여줍니다. 네. 안쪽으로 패스 선택. 아, 손이 나았나 보네요. 네, 맞아요. 음. 어 이제 농구를 두 경기째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어, 감이 생기셨어요. 아, 손이 좀그 네, 네. 스포츠를 즐겨 하시다 보니까 네. 빠르게 빠르게 습득을 하시는 <웃음>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니까요. 아, 어, 어 이제 화드네.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종목 이제 관계자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겠는데요. 그러게. 네, 네. <웃음> 네. 자, NIS 2점. 두점씩도짧았습니다습니다 아,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올라가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이고, 지금 NIS가 계속해서 2점슛을 많이 시도하는데 네. 조금 더좀 돌파 이후에 다양하게 좀 포트를 음. 넓게 써야 더 확실한 찬스가 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앞서 이 4강 1경기 마스터훅과 플랜 B의 경기와는 다르게 이 2경기는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는 양팀다 조금 어, 몸이 조금 덜 풀린 감이 있어요. 네. 네. 막상 막하죠. 그렇죠. 자 NIS. 네, 페스턴테 골밑. 다시 빼줬는데 예측했는데 아 아하. 오, 오 김준환 선수 코는데 네. 상대편한테 가버렸네요 아 그렇죠 아, 오 방금 위험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코트가 좀 좁기 때문에 네. 선수들 부상을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어, 확실히 김준환 선수는 지금 딱 몸이 굉장히 좋을 때 네. 네.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고 몸 관리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페이드 웨이 들어가지 아, 않습니다 사실 류종현 선수의 높이가 높죠 네. 자, n i 이스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발신어. 패스 선택 어, 다시 외곽 네두점 아, 길었어요 길어, 자, 류종영 외곽에서 볼 돌리고 있는 데상트 어 양팀도 아직 2점이 생각만큼 잘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만큼 몸이 아직 안 풀렸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데상트는 유종현이하는확신하게우고 있습니다 오! 들어왔습니다 n i s 네이점을 넣었습니다 김준환의 돌파 김준환. 데상트는 가볍게. 계속해서 1점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 NIS 이제 슬슬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2점 두방 네, 지금 뭐 데상트는 어, 지금 아직까지 이 점이 습관이 좋지는 않은데 지금 네. 위종현이라는 확실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골밑셀도 활용하다 보면 오히려 외곽에 오픈 찬스가 날수 있거든요. 네. 음. 자 위종현. 안쪽으로 투입. 장동영. 장동영 돌아서면서 장동영 아, 득점. 1점을 넣었습니다.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어, 저희 카메라 쪽으로 공이 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웃음> 카메라. 반갑다고 아, 선수단에서네요. <웃음> 네. 두번은 공을 좀안 무서워하시나요? 아뭐 일단은 이제 피구공에 네. <웃음> 네. 긴들되져 있다고 해야 하나요? 네어득점 <웃음> 합니다 오 NIS 선수 다시 빼줬어요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습니다 그러니까 N.I.S에서는 어! 좀 장거리 슛을 많이 유도하는 게 보이는데 네 맞아요. 큰 가방을 노리는 느낌이 좀더강하고 그렇죠. 인생은 네. 그렇죠. 인생은 삼방이다. 그렇죠. 네 지금 별내기가다 나오네요. 네. 농구 중계하는데. 농구, 농구, 네. 농구? 3대삼 농구에 인생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아직까지 좀 데상트의 외곽이 터지지 않은 가운데 음. 누가 좀물꼬를 터줄지 그렇죠. 아, 선수들이 마스크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네. 많이 안타깝네요. 맞아요. 네. 방역 수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오. 저희도 마스크를 쓰고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서 않았고요. 중계를 하는 것보다는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호흡이 가쁠지 네. 지금 라인 어, 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나인크로스가 선언이 됐는데 나인크로스가 네. 뭐냐 이저선 바깥쪽으로 발이 나가게 되면 아. 네 상대편, 상대편, 상대편 팀으로 네, 네, 네. 공이 아,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자, 스랑트 다시 한번 이정 아, 오늘 좀이 외곽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 것 네. 같아요, 스상트 반대로 이제 NIS는 어, 그 외곽이 아까 그첫한방이 터지면서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감을 찾아가는 모습 사실 농구는 흐름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돌아서면서 뱅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준환의 리바운드. 김준환. 빠르게 들어가요. 아, 자, 맞습니다. 네단식이 선언됐어요. 네, 확실히 김준환 선수가 돌파할 때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음. 네. 이제 NIC, 에, NIS에게 네, 공이 돌아가겠네요. 네. 음. 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 다시 한번 김준환 올라갑니다. 데상트 어, 김... 득점. 저희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굉장히 네. 빨라요. 그렇죠. 그까요 네. 저는 발이 안 보였어요. 네네. 아. 박준수, 김준환 네. 연결. 김준환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김준환 선수는 이제 올 시즌에 데상트에 이제 그 영입이 된 선수인데 네. 사실상 지금 데상트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5대5 막상 막가네요. 네. 네. 재있게 흘러가네요. 그 그렇죠. 네. NIS.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점 추가. NIS. 두점 조준. 깨끗합니다. 그 상태에 첫 외곽슛이 들어갑니다. 네, 김준환 점수 6대 7. 한점 보상이 있었습니다. 네. NIS의 센스 있는 플레이였죠. 솔트하면서 패스 연결. 네, 다시 점수입니다. 동점. 바로바로 바로 따라가네요. 그렇죠. 김준아. 내가 빼주고. 잘 빼줬고. 아, 안타깝습니다. 아, 쉽네요 리바운드 따내는 NYS. 지금 잘라 들어가서 패스 너무 좋았는데. 와이드 오픈 비어있습니다. 조준하고. 아 들어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와이드 오픈 상황에서 아, 손이 닿았네요. 네. 어, 오, 자, NYS가 나와요. 불렀습니다. 야, 점수가 7대 7이에요. 정말 치열합니다. 네. 이 앞서 김준환 선수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일반인에게도 약간 다이어트 하는 시즌과 네. 다이어트 하지 않는 시즌이 있잖아요 아, 성숭이 비수기가 네. 있죠 네두 분은 좀 지금 어떤 시기신가요? 아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성승이 <웃음> 시즌입니다 아. 그럼 오, 비성숙이신 거죠? 그러면 몸 상태가요? 아몸 상태는 항상 성숙이죠. 아, 하지만 아 유지를 해야 하는. 아, 해야 <웃음> 아 그렇죠. 아, 제가 아 착각했네요. 아, 이런 자신감이 매력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약간 겨울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웃음> 이제 많이 감량을 해가지고 <웃음> 아 네, 성숙이라고 겨우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아 여름이 오면은 더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음. 그럼 김영윤 기자는 좀 어떤가요? <웃음> 음 저는 뭐 항상 비숙입니다. 예. <웃음> 저는 항상 비숙이고요. <웃음> 네. 저도 아, 비숙이... 비숙이기 때문에 예, 예. 항상 성숙이가 되도록 네. 이제는 네.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아, 수 연결. 네, 꿀미 들어갑니다. NIS. 자 NIS. 씀. 에나의 씀왜 어, 센스 있는 패스 보여줬어요. 패스 미스가 났고요. 네. 그래서 김준아. 전혀 패스 미스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자연스럽게 굴러가서 아, 그렇죠. 와, 넣었습니다. 1점. 득점. 박진수 득점. 속으로. 야, 이거 덩크를 할까 레이어을 그렇죠. 할까 고민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여유로웠어요, 하네. 자그 고민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진 음. 점프를 굉장히 높게 뛰었어요. 네. 그 박진 수 선수가 프로에 있을 때도 그덩스 콘테스트에도 팀 대표로 나가고 했습니다. 네. 자에나 s 스의 레이업. 레이업 성공 시켰고요. 한점 추가합니다. 팔 대구 두점풀발 네. 자, 안쪽으로 NIS의 힘으로 때. 힘으로.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류종현 리바운드. 네. 다시 아 안쪽으로 아이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 보기는 잘 봤어요. 선수 예. 없었네요. 네. 네. 류종현 선수 쪽으로 보기는 잘 봤는데 이제 너무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마음이 앞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NIS의 공격. 그렇죠. 한점 뒤져 있는 상황. 어잘 봤어요. 꼴미까지 트위비 됐어요. 어, 자연스러운 외곽에서 패스. 네, 골빗 들어갑니다. 아, 1점. 좋습니다. NIS. 점수는 9대9 동점이에요. 지금 뭐 NIS는 어 초반에는 좀 외곽을 활용. 지금은 또골밑을 활용하면서 이제 내외곽을 고루고루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아, 정말. 자, 얼... 김준아는 레이어. 오, 쉬운 득점이 나왔어요. 아, 대상태에서 1점.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첫 스텝을 놓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보기에는 쉽게 뚫은 것 같아도 아, 예,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였어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제 대상트로서는 아, 외곽만 좀 터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클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류종현 선수가 잠깐 쉬고 NIS, 박진수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어, 박진수. 패스 선택, 딩글 돌면서 박진수 올라갑니다.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쉽습니다. 오 끊어냈습니다 스킬. 김준환. 아 다시 끊어냈어요 NIS. 아 드리블 기술이 정말 훌륭하네요. 네. 아 그렇죠. 잘 봤어요. 네 패스가 약간 길었고요. 빠져 로움실. 나오면서 두점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NIS도 슬슬 좀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네. 박진수 아 올려놓는 득점. 가볍게 레이어. 자 갑자기 좀 체육관이 잔, 잔잔해졌어요. 네, 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 아, 몰입을 하고 있는 거죠요 네. 네, 갑자기 집중이 됐습니다. 스고 어, 네. 네. 네. 자 김준아. 김준아 빠르게 돌파합니다. 와와 반칙 선언. 와김준환 선수 돌파가 정말 좋네요. 네. 음. 이 경희대 4학년 시절에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음, 우와, 어또 명문대 출신이시네요. <웃음> 아유, 멋있습니다. <웃음> 아, 멋있습니다. 아, 아, 아. 그런 해트 좋습니다. 네. <웃음> 김준환 자이 투시도합니다. 아 들어가지 아, 않았어요. 가깝습니다. 아 지금 이두 이 팀의 경기 뒤로 저 벤치 이 뒤쪽에 또 하늘 내비 인재가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는. 그렇죠. 아, 그 눈빛. 매눈으로 지금 다음 경기 펼쳐야 되기 때문에요. 쳐다보고 있어요. 아, 롱슛, 실패합니다. 아, 바로 아, 넣습니다 이제 지금 NIS 선수들이 초반에는 좀이점슛감이 좋았는데, 이제는 네. 조금 아마 체력적으로 힘이 들 거예요. 아, 그러다 으로 네. 네, 슛이 조금 짧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롱슛은, 롱슛은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음. 야, 지금 양쪽에서 선수들이 들어가지 않을 때, 선수들보다 두 분이 더 아쉬워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이 거의 지금 아, 팀저두 팀의 네, 서포터즈예요. 아, 네. 네. 자, 장동영, 내각에서 박진수. 박진수 들어갑니다. 아, 골및 아, 어호. 아,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 선수들 공중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아, 있었기 아, 때문에. 았나요마 아, 조심해야 돼요. 자, 선수들 부상은 안 됩니다. 네. 네. 아, 저렇게 부상을 당하면 은또 팀에게도 손해고 개인에게도 손해거든요. 네, 그렇죠. 꿀미치 워낙 격전지다 보니까 그렇죠. 또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번 부딪혀도 다들 피지컬이 우월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음.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자유투. 거제도 야들 박진수 선수의 자유투. 아, 거제도 야들. <웃음> <돼요. 웃음> 네. 멋있 네요. 이들이 정말 좋아요. 네. 아, 어, 중간에 끊어냈어요. 와! NIS 4점 뒤져 아. 올려넣습니다 아. <웃음> 아. 들어가지 않았고 티빈 아.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제도 의아들 아, 박진수 4점께 아, 한 골. 점, 한점 추가. 아! 지열해요. 지열해요. 와, NIS 선수들 슛이 슛입니다. 2점 젖은 끝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12대13한 점차. 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오. 오. 오. 아이고 오. 아 선수들 오. 부상 조심해야 오. 돼요 깜짝 놀러서 다내가 되어요네그러니까요 저희 바로 앞에서 선수들이 경합하면서 넘어졌기 때문에 선수도큰 부상 안 됩니다 이거 네안 예. 돼요 아이고야 이거 아, 먼저 넘어지신 분도 이제 나중에 넘어지신 분도 어머 지금 선수들이 두 선수 모두 거의 이제 스피드를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네. 충돌을 했기 때문에 네. 약간 차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시속이 붙은 상태에서 부딪혔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좀더 아. 충돌이 이 있습니다. 드리프트를 하던 상황이었죠. 네 맞아요. 또 5대5에 비해서 3대3은 반 코트를 쓰기 때문에 좀더이반이좀 네, 이.. 협소한 것 네, 같아요. 네네. 음. 또이 협소한 공간에 선수들은 월등한 피지컬을 가지고 계시고. 네 그렇죠. 아,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괜찮으셔야 할 텐데요. 네, 다행입니다. 선수가 일어났거든요. 오, 아, 천만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잠시 휴식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경기장이 약간 어수선해졌는데 일단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고요. 네, 아, 다행입니다. 그렇게 선수들이 넘어지게 되면 이 코트에 땀이 묻기 때문에 아. 선수도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확실하게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준환, 네, 박진수에게 패스. 외곽에서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김, 들어가지 않았어요. NIS 기회가 왔어요. 좌중간 두점불발 김준환 리바운드 라이트. 김준환어 패스 바뀌어요 네, 자 NIS 패스를 선택했고요. 어 자연스럽게 직접 올라갑니다. 어, 득점, 분점이에요. 어, 득점. 어, 와, 레이업. NIS, NIS가 정말 가파르게 따라가고 있네요. 네, 와또 이해 질세라, 아, 그렇죠. 레이업이 네, 나왔습니다. 아. 오, 오, 오 지금 와, 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네 박진수 선수가 하는 게 정말 아쉽네요. 박진주 네, 네. 어, 지금 카메라가 원샷 들어오면 거 아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기다렸다가 딱한 템포 기다렸다가 와, 네. 종을 살리고 자신을 버렸어요. 오와조메트예요레이 박진수 선수가 살신성인의 정말 네. 네. 감동란 님의 그 멘트도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아, 드리블 좀잘 치는 편이죠. 네 롱슛. 좋네요. 아, 어, 박진수 리바운드. 김준환 이어받아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레이업 직전. 뭐 오늘 김준환 선수 레이업은 무조건이에요. 네. 네. 골밑 한점 추가. NIS. NIS도 따라잡습니다. 네. 다시 김준환. 오, 아! 아. 오. 패스 받을 와, 선수는 누예요와 지금, 지금 패스가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석줄 코치님한테 <웃음> 전달이 됐습니다. 앉았어요. 안겼어요. 또202 레전드에게 네네 안겼죠. 장에 우리 석주 감독님, 아 프릭스 농구 석주 감독님 계시거든요. 네. 뿔이 아, 지금... 공이제 네. 주인을 찾아가서 심판님이 뿔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는데 <웃음> 네. 예. 자, 타임으로 끌어갑니다. 네, 작전 타임이 네.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 종료까지는 1분 35초가 남았는데 네. 아, 양팀 선수들 정말 거친 이 호흡을 좀 몰아 쓰면서 엄청 힘들 거예요. 그 21점이 먼저 득점하면 끝난다고 하셨는데 네. 이 시간이... 끝나도 끝나나요? 그렇죠. 아, 그렇죠. 어, 확실히, 네. 맥을 잘 짚으세요. 맞아요. 네. <웃음> 네. 스포츠 아, 맥을 정말 잘 짚으시네요. 아,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칭찬해주시니, 그리고... 이제. <웃음> 엉덩이가 그... 가벼워집니다. 굉장히 <웃음> 네. 이제 이. 경기가 이렇게 좀 접전 양상으로 가면은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느끼는 그 어떤 이. 좀 압박감. 압박감은 훨씬 더 크거든요. 네. 아, 그렇죠. 체력적으로 배로 힘들 겁니다. 아마. 그렇죠. 맞아요. 뭐, 기다 <웃음>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네. 맞아요. 박진수, 오! 반칙이 불렸어요. 블록을 했죠? 자. 아. 이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양 팀의 경기 약간 과열이 아. 어, 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또 거제도의 아들 박진수 선수. 네. 예, 오늘도 머리를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좀 머리 스타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감독님. 강백호 같고 좋습니다. 어스연 <웃음> <웃음> <다녀왔어요. 웃음> 농구 만화 좀 보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 만화는 좀 많이 봤어요 네슬램타코도 네. 네. 그렇고 저는 이제 장애인 만화라고 이제 리얼이라는 만화도 있는데 어. 어, 같은 작가가 그린 거거든요 어. 정말 추천합니다 네 자, 지금 어, 만화 직장합니다. 얘기를 하시니까 표정이 오늘 본 표정 중에 가장 밝았어요 아 좋습니다 라서자 <웃음> 네. NIS 아 안타깝습니다 네차이투가 주어졌습니다 음. 와. 아 이제 두점차예요 이제 1분 23초 남아있고요 어 n i 만약에 여기서 그 동점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경기가 끝날 무렵에 어 이제 연장전을또 치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롱슛을 성공해야 할 텐데 네 넣습니다 자 n i 서 따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서주 감독님에게 패스 아저 공이 주인을 알아봅니다 아 역시 우리 또서주 감독님도 패스가 살아있으세요 아, 네, 네. 예, 스냅이 방금 어. 지한번 눈빛을 무십한 보내주셨어요. 감독님이 네. 네. 아주 사랑스럽게 아, 아, 패스가 좋았을 때 살려냈습니다. 두점 들어갑니다! 아. 장동영의 투포인트 네, 15대18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장동영 선수의 외곽이 정말 안 들어왔거든요. 음. 이 경기의 승부처 어, 지금 1분열를 남겨두고 네, 2 0점에 네. 들어가네요. 네. 와. NIS도 이제 룸슛으로 성공해야 약간 감망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NIS. 시간이 도단. 없기 때문에요. 와! 예! 따라갑니다. 아, 호랑이또재말합니다네 네. 이제 한점 차. 이 석조희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김준환의 데이터? 네. 득점합니다. 네. 어. 17대 19가 됐어요. 뭐 오늘 아, 김준환의 레이업은 알고도 못 맞습니다. 네. 스피드 모브 이후의 레이업. 불발. 네. 이상트의 기회. 자, 김준환 2점 김준환 2점. 들어가지,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NIS 먼 거리인데요. 넣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장이 어? 어? 네. 크네요. 그렇죠. 네. 이제 두 개를 모두 성공을 시키게 되면 19대 19이기 때문에요. 경기 35, 경기가 끝나기 35초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실수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그 문어로 불리시는 <웃음> 이 농구계의 문어로 불리시는 우리 석주일 감독님께서 오, wow. 지금 감독님이 자유투를 못넣는다고 네. 했거든요. 말을 하자마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와우! 우리 고 축구에 그 예측하면 반대로 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웃음> 그방봉성 해설위원님이 보통 그러시죠. 한점 추가. 일정기. 네. 1점 일정 추가. 1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NIS. 자, NIS. 그렇죠. 그렇죠. 자, NIS. 여기서 외곽을 보겠죠. 아, 아 득점했습니다. 자 이동 선정까지 합니다. 네, 네19대 20. 마지막 헌택 꼬미 들어갑니다. 아아 박진수의 마지막 득점이 나오면서 아 축하드립니다. 네 대상 티가 아, 결승에 올라갑니다. 김준환 선수가 어? 완벽하게 본인이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박진수에게 완벽한 찬스를 줬죠. 네 그렇죠. 아, 아, 아 양팀 정말 손에 네, 네. 정말 멋진 승부였네요. 그렇습니다. 와. 이제 와. 결승전에서 데상트와 플랜 B가 만나게 됐습니다. 와. 아 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는데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왔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농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아, 내가 이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음.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두 분이 옆에서 이렇게 상황 설명을 이렇게 친절하게 일일이다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개인 통역사를 든느낌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감독님님이 네. 워낙 스포츠를 즐겨하시다 보니까 네. 네. 오늘 처음 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녹아드시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저는 굉장히 녹아드는 거 잘합니다. 어, 그러니까요. 제가 약간 친화력이 좀 강해 가지고 네. 어떤, 어떤 부분에서도 친화력이 좀 강해서 그런 편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셋이 하니까 오디오도 안 비고 아, 오디오 안 비는 거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오디오 비면은 약간 감각증이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실수 없이 말을 하고든 그럼 이제, 저는 좀 쉬겠습니다 두번째대발해 아, 해보시죠 네. 아, 개 선이 공 걸어가시겠다 아, <웃음> 네. 앉아서 꽁으로 벌어가시겠다, 마인드. <웃음> 네. 야, 이제 두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이두 경기도 기대가 많이 되고. 아, 두 경기밖에 안 남았다니 아쉽네요. 아, 정말. <웃음> 이제 두 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아, 안타까워요. 이제 경기가 10분이고 21점이면 경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음. 어, 금방금방 끝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일단 결승전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3위 결정, 결정. 어, 하는 3, 3 4, 2전을 먼저 하고, 아, 3, 4, 2전을 네.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결승전. 그리고 시상까지 네. 이어지겠습니다. 근데 어. 방금 전에 플레이한 n i s 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아. 어. 선수들의 체력까지 고려를 해주시네요. 네. 아, 아무래도 이제 바로바로 바로 다음 경기를 뛰어야 한다좀 음. 체력적으로 힘든 아마 부분이 또 있을까요? 우리 감독란님의 그 걱정에 또 NIS 팀이 굉장한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네, 오늘 네. 감동에 꽂히셨네요. 어, 어, 감동 <웃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하고 <웃음> 어, 있어요. 이 어떡하면 좋아. <웃음>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감독란이 어떤 그 BJ 이름으로 지으신 건지 감독란 이름을. 아유. 많은 분들이 약간 신체 특정 부위를 의도해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 어. 여쭤보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제가 방송 초창기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제 팬분들이 감동 주는 애라고 오. 원래는 아. 제가 원래 닉네임이 노른자였거든요 노른자 네 그러니까 어. 네, 닉네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고 지어주셨습니다 저 <웃음> 삶은 걸로 네. 아, 평소에 이제 봉사 활동도 되게 많이 하신다고 아 네네 봉사 활동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제 네, 전생을 속지하는 의미로 후생에는 좀잘살아보고자야 <웃음> 후생까지 생각을 하시네요. 아, 후생 생각해야죠. 아, 네, 저는 네. 좋습니다. 선보가고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오늘 감독란님은 좀 앞서 두 경기를 보셨는데 좀 네. 어떤 선수가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 아무래도 키가 가장 크신 이제 방덕원 선수가 음. 가장 기억에 남죠. 네. 네. 뭐가 그냥 너무 압도적이라서 그래서 네. 대부분의 이제 관람 백미을 하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잊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음. 그 압도, 압도적인 피지컬에 네. 음. 평소에 감독란윤도좀 압도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어, 저도 약간 여자치고는 키도 굉장히 큰 편이고 네. 어, 어깨도 남자만큼 넓은 편이라서 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웃음> 딱 보시면 네. 어찌가좀 있죠? 제가 좀 어깨를 좀 넓혀야 되겠어요 <웃음> 아, 아, 아니에요 아, 워낙 몸매가 좋으셔가지고 아, 네. 아, 우리 보시는 팬분들도 상당히 지금 흐뭇하실 아, 예. 거예요 <웃음> 아 야. 저희가 채팅창을 볼 수가 없어요까 어, 그러니까요 좀 아쉽네요 아, 아, 팬분들 반응을 좀 보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이패드 아좀 챙겨올 걸그습니다 그러니까요 팬분들이 감동님과의 직접 소통을 원하실텐데 그러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채팅이 안보여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경기중에는 또 사사로이 그 채팅창을 보면서 소통을 하다가는 이제 방송을 아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를, 경기를 음. 놓쳐버리는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소통은 이따가 어, 방송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시 켤게요 네. <웃음> <웃음> 이제 4강 두 경기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비와마스터후의 경기는 플랜비가 21대7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NYS와 데상트는 데상트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